로즈 클로이랑은 그동안 쭉 같이 붙어있지만 그 중에선 유달리 잊을 수 없는 추억도 있다 예를 들면 하보린지 토마토 스프가 양송이 스프보다 맛있다니 말도 안 돼! 다시 생각해도 열받는군 뭐래! 네가 제대로 된 미각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 여러분, 자기랑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클로이랑 내가 아무리 치고받고 싸워도 우리 셋은 절대 헤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싸움이 정말 심각해지기 전에 로제가 언제나 적당한 선에서 말려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그래버리는 바람에 로세가 어느 날 지친 거겠지. 멍청이. 뭐? 이 바보가? 아, 하... 속상해. 두 분은 제가 아무리 진심으로 말려도 맨날 맨날 맨날 맨날 맨날 맨날 그렇게 싸우고. 어, 로즈? 로제 어? <웃음> 어? 인정하긴 싫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아~ 어떡하지~ 뭘 어떻게 꿇을 땐 꿇어야지~ 뭐야, 그 허접한 화관은? 린지 너야말로 그렇게 딱딱한 둔기 같은 빵을 들고 와서 뭘 어쩌려고~ 노제가 원래 바게트 빵 좋아하거든? 네가미시게랑 로제에 대해 뭘 알아? 허! 로제한테 이런 모습 더 보이면 안돼 당분간 휴전이야 방금껏 미안하다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부, 부른다? 어? 두 분... 무슨 일이에요? 뭘 그렇게 많이 들고 계신 거죠? 로제, 어제는 우리가 미안했어, 잘못했어. 아, 그, 그러니까… 우리, 우리한테 질리지 마, 로제! 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웃음> 맞아요.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죠 참, 그때의 로제랑, 지금의 로제를 생각해보면 정말 여유가 많이 늘었구나 싶어 그렇죠 누구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해서요 그때 얘길 옛날 일처럼 말씀하시는 것 치고는 하, 여러분은 요즘도 별 차이 없지만 말이에요. 아, 아, 미안, 로제! <웃음> 이제 그럼, 어서 체배를 할까요? 모처럼 구원자님과 함께하는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거려. 응. 지각은 안될 일이지. <웃음> 뭐? 린지, 너야말로 너무 답답하게 싸우는 거 아니야? 효율을 따지면서 계산하는 거야 멧돼지처럼 일단 돌격하고 보는 너랑은 달리 자, 자, 진정하시고요 이렇게 두분 싸움 말리는 것도 슬슬 질렸어요 로제 허! 우리한테 질리지 마, 로제 여러분은 정말 바보예요. 제가 여러분께 질릴 리가 없잖아요. <웃음>